안녕하세요 오픈더보컬입니다 오늘은 목풀기 그리고 고음 발성에 아주 효과적인 허밍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좌 전에 오늘 정말 감사 인사 한번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리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픈더보컬 채널이 이제 시작한지 3개월이 됐는데요 구독자 1000명이 달성돼서 감사 인사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는 정말 몰랐거든요 구독자 한분한 한 분이 정말 소중하고 진심으로 정말 감사하다는 라 것을 정말 몰랐는데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는 구독자 한분한분 한분 너무 감사드리고 저 또한 항상 겸허하고 또 어떤 겸손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또 되는 것 같아서 정말 많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보답 드릴 수 있는 건더 좋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정보로 고통받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제가 할수 있는 가장 큰 감사의 표현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이 연구하고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이 좀더 커지면 제가 이제 보컬 세미나나 아니면 뭐 뜻이 맞는다면 연말 콘서트 같은 것을 제가 이제 직접 기획을 해서 구독자님들과 직접 만나 뵙고 많은 것을 나누고 또 교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깐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밍을 할 건데요 허밍은 이런 분들께 아주 효과적입니다 첫번째 성대 뒤를 많이 벌리시는 분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허스키한 목소리로 소리 내시는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번째 음성의 피로도가 빨리 찾아오시는 분들 즉 노래를 몇곡 부르고 났는데 목이 쉬어 버린다거나 말을 많이 했을 때 목이 쉬어버린다거나 하시는 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세번째 고음역의 한계가 빨리 찾아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도 아주 도움이 될수 있는 허밍 발성법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밍이라는 것은요 입을 닫고 최소한의 에너지를 써서 최대한의 성대접촉력으로 발성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효율 높은 발성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은 허밍을 그냥 단순하게 입만 닫고 흥얼거리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비강 발성을 얻기 위해서 한다라고 알고 계십니다 아주 잘못된 정보고요 허밍을 하는 이유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높은 성대 접촉력을 느끼기 위해서 입니다 자 허밍하는 방법을 바로 알려드리면요 일반적으로 하시는 허밍 입 닫고 흠흠 흠 이거 절대 아닙니다 입을 닫을 때오 라는 모음으로 입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입모양을 그러니까 입은 닫은 상태에서 소리만 안 냈지 오라는 모음을 소리내고 있는 입모양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요 자 이런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때 흉복식 호흡 하시면서 흉곽 벌려주고 턱 당기면서 후두 하강 그리고 뒷성대 붙는 느낌까지 이제 체득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이 상태에서 소리 한번 내보겠습니다 음. 자, 이렇게 이제 소리를 내시는데, 자, 이때 이제 어느 정도 입을 닫은 상태에서 허밍을 할때 발성에 대한 어떤 개념이 좀 생긴다면, 이제 입을 벌리고 그대로 오라고 소리를 내 봅니다. 자, 그대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 모음이... 변형돼서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흠음 어처럼요 이렇게 모음이 변형돼서 나온다면 그만큼 본인의 후두의 위치나 성대가 틀어져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는 모음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면 강력한 발성 교정을 꾀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이해 가시죠?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면 허밍을 하는 것은 입을 닫고 소리 내는 것인데 입을 닫고 소리낼 때 소리만 안 냈지 오라는 모음으로 입을 닫은 상태에서 이렇게 수 차례, 수십 차례, 수백 차례 계속 연습하다가 이제 허밍에 대한 발성 개념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입을 벌려서 라고. 오라는 모음이 나올 수 있도록 소리 내야 한다. 자 이때 모음이 변형돼서 나온다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내 후두와 성대 또한 틀어져 있다고 보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한 5분 정도만 해도요. 제대로 5분 정도만 해도 뒷성대가 굉장히 강하게 붙는 그러니까 성대 전체가 굉장히 쫀쫀하게 단단하게 붙는 느낌을 체득할수 있습니다 목 풀기에 아주 효과적이고요 지속적으로 하면 고음역도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발성 연습들 하시다가 만약에 잘 모르실 때에는 오픈도 보컬에서 네이버 카페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깐요 가입하셔서 제가 음성 파일로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카테고리 이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수있고요 녹음 장비가 다들 없으시니까 핸드폰으로 바로 녹음 하셔서 올리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구독자 1000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오픈 더 보컬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